주요 대단지는 진천동 태왕 아너스와 월성동 월드 메르디앙, 이편한세상 태왕 아너스 베스트, 대천동 신일 해피트리 단지 등이 있으며 인접한 달성군에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한 다사업 한일 엔아이와 업고사만 나우빌 단지 등이 있다. 미분양 아파트의 공동구매를 위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네, 높아지고 있다. 공동구매를 원한 소비자들은 수성구 62%와 달서구 19% 지역을 선호했고 평형대별로는 30평형대 48%와 40평형대 35%를 꼽았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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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달서구 상인동 백조 1차 아파트 재건축 698가구와 반도건설과 신성건설이 공동시공하는 복현주공사자 재건축 780가구 시우방의 84복현시형 재건축단지 332가구 월드건설의 수성구 시지동 한우 아파트 재건축 603가구 등도 상반기 중 분양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서구 평리동의 신평이주공재건축 1819가구와 SK건설의 수성구 범어동의 대공원 아파트 444가구 시우방의 북구 복현동 82, 83복현시형 541가구 등의 재건축 물량이 공급된다